오빠, 파 편의점으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저는 까치를 소개하는 까치 맥장입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공주님, 이거 먹어보실래요? 음, 좋아요. 이건 바로 부드러운 크림 가르보나라 떡볶이와 바삭한 치킨이 만난 까치. 진짜 대박 JMT. 치킨의 만남, 그리고 떡까지. 까르보나라 치킨 떡볶이.